형수리 껌법 너, 아, 까비! 너, 이게 안 맞네, 탐사원아. 이게 약간, 야, 너, 영화 주인공이지? 어? 그냥, 영화 주인공 마냥 피해버리는데? 고개사인가요? 네, 한 대. 길 막히, 길 막. 못 들어가게. <목소리> 그리고 안 따라갑니다 왜냐면은 저거 어차피 따라갈 시간에 여기 전화 묻어있는 친구 잡으면 되는데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 생각해보면 맞죠? 그냥 간단한 명쾌 아까도 말했지만 용병 따라가도 되는 가염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애들 천천히 딜 올려주면서 쌓는게 가장 효과적인 사냥 방법이에요 네, 아들 쓰면은 도망가거든 이거 아 어떻게 도망갈 건데 이거 아니 어떻게 도망갈 건데 아뭐 어떻게 도망갈 건데 그냥 어? 아 어떻게 도망갈 건데 일로와 물론 애들이 아직 뭐지 운돈지를 많이 안 상대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다 해도 성능이 좋죠 아괜찮아 어차피 플레이스도 잡을거야 한번 해본거야 아 개빠르네 그래도 용병이라 좀 디밀리트 있긴 하네요 디밀리트가 어. 이거는 플래시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자 45도 각도 끌어당기기 끌당 다시 바꿔주고요 저게 그 해독기 많이 돌린 쪽으로 연결해준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수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영, 그 연결이 안되는 상태로 돌리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안되는 안, 안 되는 상태로 돌리게 해주면 그거마으로도 손해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는거고 이거는 잠식이.. 아! 용병인데 생각해보니까 야나 다른 사람 있지? 야 미친놈아!! 하 <웃음> 아, 깜짝이야 이거 뭐야 니가 아, 왜와 안녕하세요야 안돼 일로와 일로와 용병아 일로오세요 용병아씨 일로오세요 병병하시 안세요아 뭐야? 글로 갔어? 글로 가면 죽어야지 아 보쇽 아 어, 뭐야? 안 맞아? 안 맞으면 가야지 그냥 어디서 그냥 어도망가려고 일로 와 여기다 앉으면은야문지 어차피 고개사각 구출 없는 확정이기 때문에 빨리 마중 나가면 좋죠 근데 판전은 부숴주고 어. 아무리 눈둔 자라 해도 판자는 좀 거슬려 네. 맞춰놓고 평타. 빨봉이 맞추고 그냥 같이 가요. 보기사까지 아니 곤 곤충학사까지 보내 그냥. 어떻게 해도 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난데야 음, 이새끼야 손절해, 그냥, 어. 아니, 그걸 손절하신다고요? 토이스를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음. 지금 나도 뭐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웃음> 아, 이거 손절 왜 하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네. 뭔가 계획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지금 아무 계획이 없어, 지금. 그냥 따라가는 거야. 아, 왜 따라가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아, 생각이란 걸좀 하고 운영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아, 안 되겠다, 형. <웃음> 따라가, 이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짓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어, 너희들 치료하지, 지금? 응? 음? 아니야? 아니야?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닌가? 아, 음. 용광이가 아, 치료를 안 하고. 배도끼를 돌리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지? 간땡이가. 얌친데. 음. 음. 와와 와, 지금 나 지금 나 급해가지고 지금 막 날린다 이거는 정수리 권법으로 잡으면 됩니다 정수리 권법! 정수리 권법! 아 뭐야 아 종원.. 아 고개사 안 묻어있는거야? 아 뭐야 어 뭐야 어 묻어있는줄 알았는데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정수리 권법이 안됐어 어 곤란한데 이거는 야 잠깐만 정수리 권법이 안됐어 잠깐만 아 그러면은 탐사원은 저거 왜 바꿔준건데 어차피 죽는건데 야 잠깐만 아이번판나뇌절 오지게 하는데? 아 그니까 내가 정수리 공포를 왜 하냐면은 얘가 보고 피하잖아 그래가지고 하는건데 와 치료했다 그니까 내가 줌을 하고 있으면 얘가 아 얘가 던지겠구나 하면서 하니까 잘 보고 피한단 말이야 근데 정수리군법을 하면은 어... 그니까 날리는줄 모르고 그냥 맞는단 말이야 내려가지고 이럴다... 응? 하... 됐다 하... 못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버터 나이스다! 나. 아하... 안돼요 이러면 안돼요 하지마, 하지마, 가지마. 각이네요.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아씨, 뭐 하니 아니? 진짜. 와,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와, 나 진짜 답 없다. 어? 나 진짜 답 없다. 와, 나 진짜 역대급 개똥망충이다. 와, 진짜 역대급 개똥망충이 진짜로. 와, 진짜 답이 없는 데나? 이거는 안 죽는 거 아는데. 은병이한테, 아, 씨, 뭐 하는 거야. 아이, 라이, 그냥 똥멍충아, 그냥 뒤져라, 그냥. 아, 그냥 개 못해, 그냥. 레전드야, 그냥, 나는. 이런 애들한테 지금, 어? 이러고 있다고?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와, 근데 잠깐만, 나 진짜 충격이야. 나 진짜 뭐 하냐. 내 실력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좀 소모감이 드는데요. 진짜로? 뭐야이거네! 오 미친! 어, no, 어, no, 어, no. 아... 진짜 레전드다 다 아, 어 아. 애들 지금 문 안따고있다 이건만으로도 약간 이득이네 아 근데 아씨 뭐하는거야 도대체 아 진짜 니 죽을래? 집중 안해? 어우 그냥 사인격많았다고 그냥 좋아해 주고 그냥 뭐하는거야 지금 아 뭐하는거야 진짜 집중해 와 진짜 말도 안되는거를 진짜 질려고 하네 이거 진짜 말도 안되네 진짜 아 진짜 말도 안되는거 하고 있어 내가 빨리 집중해 뭐하는거야 빨리 거기서 날아가고요 그렇지 탐성 구하고 왼쪽으로 빠지는거 확인해 왼쪽으로 탐성 갑니다 어아안 아, 좋은데 안가는데? 씨 뭐하는거야 지금 내 독수리검법에 죽을라고 용병 문닫는데 용병 잡아 이거는 나 어. 치료하지 말고 너네들 이거는 5초 남았거든? 세모치리! 나이스! 우후! 그냥 어떻게 이길라고 그냥 어떻게 이길라고 그냥 기분 좋았겠지? 사이을들 켜놓고 어 이거 이겼네 개꿀 하면서 했는데? 바로 저버리게 그냥 나이스 어 어떡하지 그냥 <웃음> 아 개꿀 이기는 희망히로 존내 돌렸는데? 어 별로 그냥 3, 어, 3킬 얌치 이기는 상황이거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픽션이었습니다 전부 음, 다 긴장감을 유달하기 위한 음. 연기였구요좀 네. 실감났나요? 음. 갑시다. 정원사를 잡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정 원사를 잡으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는 음. 척 아, 이거 고거워 이거 즐거워. 넘어지고, 워 이거 즐거워. 이이 자, 자, 자, 오너라 판 자, 무조건 데리고요 따라가요 5초 안에 한대 때리면 좋은데, 이거. 못되리나 응. 아, 타구지 마. 타쿠지 뭐 애들아. 내가 곤란하잖니. 응? 두대! 얌지 얌지. 그리고 빨간색 맞춰가지고 맞춰서 해주면은 깔끔이 이거 이쪽으로 달립니다 그치 샤머니 위치 바꿔야지 어우 샤머니 똑똑해 바로 바꾸는 센스 근데 약간 핑튀는 것 같은데 방금 플래시 쓸때 약간 좀 먼짓 했거든요 약간 좀 쎄하다 야 이거는 샤먼니 때릴까? 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여기로와 한 대! 아 여기 약간 귀찮네 뭘봐뭘 음. 뭘 쳐다봐 여기가 또 중간.. 아, 라, 중고의 도끼이기 때문에 음. 얼마 안들어갔긴 했지만 중고는 중고지 에프소그 때려갔지, 나뭐 하냐? 어..왜 안맞아 이거 오케이 운영가자 이거는 따라가지말고 운영으로 해야한다 가만 너 아직 안죽었어? 뭐해? 너 아직 안죽었다니까? 와 존나 많이 들어갔다 같이 소수하는 방법 일로와 뭐 엠마 <웃음> 오 야, 오 야, 우 야, 오 야, 야, 야, 아, 음. 개 야, 스다오 야, 오 야, 음. 음. 용뱅 문 야, 구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싹통 방아져오는 새끼 2 일로와 음. 아빠쇼안녕 내가 왔어요 아빠쇼 <웃음> 아, 아이 신략 어디가 너 일로와야지 용병이 치료할거거든요? 나 아, 치료한다 지금 얘들이 적당히 하고 일로와 우린 손댈 말 알지 너희들 올라가는거야 음. 음. 음. <목소리도> 음. 야무진데 이거? 야문 따지마 너네 아 진짜 너무하네 <웃음> 어 지지. <CG>. 아, 우이판 <웃음> 좋은데? 타이나들이 올케? 어.